벌써 아침이네요? 어... 쟤또 와가지고 내 옆에 쉿 살려고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날 밀어주고 있는데? 어이 오야 고마워 무슨 일이야 이거? 아니 이 게임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뭐지 진짜? 어? 아 저... 자 이번에 볼 게임은 슬로우 앤 스테디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왜 다시 갖고 왔냐 우리 장작품께서 슬로우 앤 스테디 2가 나왔다고 해서 제 잠깐 알아봤는데 2까지는 아니고 뭐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오리지날! 그리고 펭귄 슬랩스틱이 있네요. 펭귄 슬랩스틱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래빗하우스. 응. 토끼굴. 여전히 근육질에 엄청난 체형을 갖고 있는 토끼군요. 뭐야? 이거 뭐야? 펭귄이야? 무서워. 토끼가 물건을 건네주는 거야? 음... 생선화폐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지. 펭귄 신났어 뭐지 이 이빨은? 그 거북이 녀석 말이야 다시는 못보네이 거야 <웃음> 아 귀여워 아 토끼가 거북이한테 망신살을 뻗었으니까 펭귄이 좀 처리해 주겠다 이런 건가봐요 Let's start the race 하, 이 짓을 또 해야 돼요? 뒤에 펭귄이 더 있네. 자 스페이스 D 그리고 오른쪽 키를 미친듯이 연타하면은 앞으로 가지죠. 이건 룰은 똑같네요. 자... 아 뭐야? 이거 뒤로도 갈수 있게 바뀌었어요. D를 누르니까 뒤로 가지는데요. 어제 펭귄이 지금 나한테 뺨 때린 거야? <웃음> 저 새쌍둥이가? 아, 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뒤졌다. 오네 어? 어, 오케이. 좋아. 이거, 넘버, 락, 건 다음에, 오른쪽 키패드 6번 있잖아요. 그것도 누르면 앞으로 가지거든요? 갯빠르게 간다. 하 앞으로 전진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죠? 막 발이 안 보이죠? 갯빠르죠하아 아, 손가락 아파. 좀만 쉬자. 아니, 근데, <웃음> 저 뒤에, 코끼리, 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 친구가 나 원래 코로 한번 쳤었잖아. 1편에서. 제 나. 아! 잘 됐다 이 녀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저 코에 맞을 일은 없다는 얘기겠죠. 아.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손가락이 좀... 고 어? 어? 어? 어? 어? 어저저문내 어, 어, 어, 어? 저, 저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헤헤헤헤어 어! 어, 어, 어, <웃음> 아, 펭귄들 귀엽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아 펭귄 자식 죽어 보자 빨리 벗어나 으아. 어 됐다 벗어났냐? 어 이제 뒤로 안 가네 내가 빙판이어서 미끄러지는 건줄 알았는데 이미 저 뭐야 워킹 레일? 저 레일 위에서 이제 후진 판정을 받고 있었나봐요 제대로 다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아침이네요 어쟤또 와가지고 내 옆에 쉬 살려고 어? 어? 어 뭐야? 어날 밀어주고 있는데? 어 나갔어 어 요야 고마워 무슨 일이야 이거 아니 이 게임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아니 뭐, 뭐지 뭐 진짜? 어? 아저개새끼 개세... 안돼요우야 고마워 그래도 한 3m 정도는 밀어줬네 와 진짜 덕분에 너무 빨리 왔다 펭귄 자식들 복수할 거야 아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손가락 개 아파 누가 이 게임 추천해준 거야 두고보자 장자 아 이번에도 악어 입 벌릴 거 아니에요 아씨 날라갈 준비나 합시다. 딱 뒤로 날라가면 또 저거 오버 오버 버시갱이저어 뭐야 나한테 얼음 날렸어 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악어가 뒤로 밀리면은 나 멀리 날라가서 저거 후진하는 거또또 또 밟아야 될것 같은데. 아 깜짝이야 아, 놀라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꺼져 저리 가. <웃음> 오. <웃음> 아, 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아파! 꺼져! 어, 악어 입안 열었다. 나이스. 아이씨. 저 자식들 명중률이 장난이 아니군. 좋아, 짝짝 가고 있어. 벌써 43미터 나왔다고. 어, 저 펭귄들 뭐, 날라,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음> 나 물로 빠지려는 줄 알았는데. 에 펭귄이 난다요? 역시 보통 펭귄이 아니었구만. 그보다 물이 얼어있는데 악어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지? 얼기 전에 들어가서 그대로 얼었나보지. 아, 악어가 입을 안 벌리는 이유가 얼어서 죽어서 그런가 봐. 헉, 불쌍해. 음, 선체로 죽었어. 그러고 보니까 저 뒤에 펠리커는 그냥 장식인가? 입 개크다. 물개 왠지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어! 아! 어! 저, 톱, 톱날상어? 라고 하냐? 저 뭐야? 뭐야? 뭐야? 펠리콘 뭐야? 뭐 펠리콘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 펭귄을 먹었는데? 설마 내가 물개보다 늦게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집중 아이 새끼 또 왔네 화면 딱치마그래도 깨끗해 어? 어? 어? 1편에는 어떤 까마귀?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웃음> 이번엔 펭귄이 날아서 앉았네요. <웃음> 귀여워. 아, 무거워졌어. 앞으로 잘안 나가는 느낌이야. 그래가. 내가... 얘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웃음> 뭐지? 찰지구나. 아, 왜 이렇게 세게 때려? 부들거리는데, 왼쪽 팽이? <웃음> 또 졌어! 아. 왜 계속 지는 거야? 그냥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 어, 이겼다. 도망간다. 날라간다. 잘 가. 생각보다 별진 안 하네. 뭐야 이 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음, 로봇은? 저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1편에 아! 아! 와! 야 아, 이건 진짜 좀 너무했다. 아 여기 빙판길 넘어가는 거 진짜 겨울에 걸렸는데 여기 다시 가야 돼? 펠리콘은 의외로 진짜 아무것도 안하네? 펭귄 한 마리 삼키던 뭐야 얜또아 뭐야 귀여워 <웃음> 와 진짜 국산 게임 그자체다 와.. 우리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요즘엔 저런 장면도 흔히 못 보잖아요 옛날에 명절에는 고속도로 막히면 길거리에서 저런 거 맨날 팔았었거든 어.. 요즘에는 거의 못 보는 풍경이긴 하지 이거 뭐하는 게임인가요? 뭐하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손가락 부러져라 방향키 누르고 있죠? 아... 괜히 한다 고했어저 고래 그림자 보인다 허덕거리는거안 올라오겠지 그럴 거라고 믿어 하지 마라 진짜 나오면 뒤진다 나이 게임 바로 끈다 뭐지? 오른쪽에 탱크를 나 지금 봤어 <웃음> Do not rest랜 쉬지 말래요. 이거 쉬면 뭐 맞나 봐 쉬면은 큰 일이 나는 것 같은데 전 별로 이제 안 궁금하거든요.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안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누르겠습니다. 이제 철새지 나가네요. 조금 오동통한 철새인데 뭐 별로 신경 쓰지 맙시다. 궁금하다고 궁금하면 10만 원. 맨 입으로 그게 돼? 아, 아씨 당근 또 자르고 있네. 원에서도 자르더만. 아아. 뭐야 저거? 아! 당근 개커! 파프리카세요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무궁화 표시 표지판이 있네요. 뭐냐 저건? 저 로봇은 뭐고? 어, 어, 어, 어? 로봇이 움직여요. 어? 오! 빗나가지로왜 저래? 아, 왜또뭐 하려고? 아, 아, 아. 설마 그건가?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그 표현시였네. 그렇지. 아 초록 불일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음 오케이. 아야 효과음도 나오네. 무궁화 꽃 거의 다왔어아 깜짝이야. 아, 좀 그만 좀 튀어나와. 하마 신기해~ 잘하는데... 아, 근데 왜 계속 앞에 나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냐고~ 하마~ 귀여운 물개야~ <웃음> 맛을 잘 봤고요? 잠시만 무슨 짓 하려고요 무슨 짓 하려고요 무슨 짓 하려고요 제발 아이 자식 계속 아 그래 이래야 슬로우앤 스테디죠 그죠 이 정도 역경과 고난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야 왜냐면 이거 일분 내로 복구 가능하거든 나 지금 다리 막 축축축축축 축 움직이는 거 보이지 막뭘 보여 보이지도 않네 다리가 너무 빨리 움직여 가지고 야 펭귄 집에 들어가서 펭귄 족치고 나의 승리다. 올해도 같이다. 100m 달성. 도도도도도. <웃음> 뭐지? 내 플레이 영상 리플레이인가? 다았다 <웃음> 황제 펭귄들과 진짜 황제 펭귄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 귀여워 그림 이건 뭐야? 인투더 싱크홀? 이라는 뭐.. 게임이 또 새로 나왔나? 문이 열리고 들어왔는데 <웃음> 황제 펭귄이 놀랐어요 아 <웃음> 찾아오다니! 아 <웃음> 에? 뭐야? 야 거북이 개쎄! 응? 어? 어? 어떻게? 하우 이 끝이라고? 와우. 아울 넥스트 게임 뭐지? 한번좀 볼까? 어, 오, 야, 진짜 인투더싱콜이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네요. <웃음> 음, 딱 봐도 바람 쌉가는 게임인 것 같네요. 아, 아래로 내려가는 게 목적인가봐. 어, 신기하다. 보통은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아, 그러네. 인투더싱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게임이구나. 이러다 잘못 봐으면 뭐 이렇게. 이야, yeah, 잘 올라가네. 해자네. 항아리 게임처럼 올라가기 어려운 게임인데, 게임도 있는데, 이런 건막잘 올라가네. 우와, 와, 반사신경 개쩔어야겠다. 우우, 씨, 무서워. 나 방금 블레이 하는 거 보고 소름 돋았어. 자, 슬로우 앤 스테디 새로운 시리즈. 펭귄과의 대결. 아주 재밌게 잘 했네요. 뭐, 재밌긴 뭐가 재밌어. 보는 여러분들이 재밌겠지. 하. 아. 손가락 아파 죽겠네 마치도록 합시다 녹화 종료